네! 방송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 0시 1분 오늘 14번째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14번째 방송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따로 이렇게 뭐 진행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스크립트 같은 게 없고요. 어 그냥 생일 전날이에요. 오늘이 5월 24일이고, 5월 25일이 제 생일인데, 한번 생일 전야제 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별다른 건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해보면서 사실... 사연은 하나가 왔는데 오늘은 사연을 읽어드리지 않고 네. 다음주에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서로 재밌게 할수 있는 이야기들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곡 듣고 오겠습니다 첫 곡은 오늘은 뭘 들을까요? 어. 요새 푹 빠진 노래가 하나 있는데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임재현씨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임재현 씨의 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 프로듀스 바이 이수님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딘디님, 오랜만입니다. 성민이 안녕. 뉴욕에 사는 제 유부남 친구도 들어와 있어요. 어, 저도 올해 생일인데, 완벽하게 서른 살 되는 해여서, 감회가 남, 남달랐어요. 마리아 리레이미님. 아, 서른 살이 되는 해. 저도 서른 살이 됐었을 때, 하, 진짜. 사실 저는 29살 때가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29살 때는 제가 누군가한테 이제 나이를 말하거나 누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음, 혹시 몇 살이세요? 라고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29살이요? 라고 말을 안 하고 내년이면 서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서른 살, 30살... 이라는 게 되게 크게 다가왔었는데, 지금은 서른 살이 되고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는 한해한 한 해입니다. 그죠? 스물아홉 살. 이여드 기분 참 별로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가끔 들어와요. 지금 아직 스무 살이 채안된 친구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나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오는 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본인들한테는 그런 나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믿겠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스무 살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2 0살 넘은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많은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였어요. 뭐 갑자기 얘기가 나이 얘기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5월 24일이고요. 내일은 5월 25일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접스러운 <웃음> 케이크 모자까지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주접스럽진 않죠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범씨 안녕하세요 지금도 늦은 시간에 촬영 중이실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건강 상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 촬영하세요 a 1 2 3 4 5 6 7 8 9 9 9 9 9에 a 님 안녕하세요 어 I am l o v e l 님 구여우세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저 귀여운 거 알아요 <웃음> 오늘 좀 뻔뻔하게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이쪽 인스타 창은 좀 제가 필터를 지정해서 놔 뽀얗게 보이는데 제가 앞에는 그냥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거든요 하 진짜 새까만해요 제가 정말 새까맙니다 음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제가 까만건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저는 음 아직 별로 티가 나진 않지만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 진짜 이게 안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다보니까 운동도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아이고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어 낮에 잠깐 밖에 나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손에서 차키를 떨어뜨렸더라고요. 차키를 떨어뜨렸는데 저는 차키를 떨어뜨린지 몰랐어요. 차키를 떨어뜨리고도 한몇초 있다가 어? 하고 차키를 주었는데 다이어트 진행중이세요? 11kg를 빼셨으면 정말 어마어마하신데요 권희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남편분은 왜 안들어오시죠? 어네 날씬한 편이죠 저도 뭐 옛날에 모델활동 할때는 지금보다 한 10kg정도 더 빠져있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말랐던거였고 어 지금 제가 30일까지 살을 좀 빼야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시작하게 됐고요. 요번 목표는 5 k g 입니 5kg. 네. 5kg 빼고, 이제, 하하. 몽실이, 몽실이 우리 학교 애 같은데 누구였지?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그래, 다이어트 함께 힘내보자, 선생님이랑. 그래. 성근씨, 우리 근데 언제 봐요? 성근씨 한번 봐야 되는데. 어, 고스트. 최고의 모델 오시원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건강... 네,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합니다. 실제로 건강한데, 요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제대로 못 먹으면서 운동하고 그랬더니 조금 힘든 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좀 다이어트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살 빼서 예쁜, 예쁜 모습으로, 아 수연이구나 수연이, 그래 예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예쁘지만요. 뭐아 이런 거 근데 제가 다시 편집을 해갖고 올리잖아요. 다시 보면 <웃음> 이런 거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어쩌자고 이런 말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건강 챙겨주세요. 걱정할래요. 라고 꼬칭 데일리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윤딘딘님, 공복은 위험해. 맞아요. 진짜, 배고프면, 제가 옛날에도 이제 살뺄때안 먹으면서 해봤는데, 진짜 배고파갖고, 그, 지하철 계단 옆에 있는 그 쇠봉 있잖아요. 그거를 잡고 걸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인스타 많이 끊기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끊기는데. 안 끊기나요? 어, 봄그램 부임님 크크하고 웃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간 화가 나는데 왜 웃으시죠 <웃음> 어, 어거스틴 bstz님 반갑습니다 내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살짝씩 끊기긴 하죠 어... 네 거슬릴 만큼이 아니면 그냥 예쁜 모습으로 그냥 계속 찍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24일이고요 내일은 2019년 5월 25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바로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신민철 탄신일이 5월 25일이고요 양력 생일 저는 오후 10시 37분에 태어났습니다 뭐 심심하시면 제 4주 어, 팔자나 운세 같은 거 봐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엠러블리지님 오빠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뇽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올드스쿨 하러 갈때 한번 보러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드스쿨은 sbs 목동 오목교역에 있는 곳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때 오시면 확실히 저를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이거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디서 파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드셨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겠죠 물론 이렇게 그냥 주셨어도 어마어마한 선물이라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귀엽지 않나요? <웃음> 알아요 어 쇼닝 쇼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들고만 있으니까 약간 힘든데 우리 노래 좀 들으면서 떠들어 볼게요 엔마리의 음, 노래예요 전에도 한번 틀었던 것 같은데 2002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2002라고 해야 될까요? 2002라고 하겠습니다 2002 듣고 올게요 2002는 2002면 제가 몇살 때일까요? 2003년이 고1이었으니까 중3때네요 월드컵? 월드 처음 깐만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내가 중, 아, 중3 때? 고1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둘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자,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세요. 자기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Love. 네, 엠마리의 2002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래 나오는 도중에 말,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일때 받으셨던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선물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랑프리팡님은 프린터 복합기를 선물 받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해주셨고 키레이나님은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 중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리레이미님이 지금 자랑을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오다 주었다며준 대형 인형이요 그거 짐만 되지 않나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어, 브릴리언트 탕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꽃징 음, 데일리님은 꾹꾹 눌러 쓴 손편지랑 또 엄마가 주신 현금 뭉치요 캬. 어머니가 주신 선물은 진짜 잊혀 지지 않는 것 같아요 브릴리안 탕님 에어팟 터치 1세대 하 그쵸 저는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방금 꽃징 데일리님 말씀처럼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제가 30, 30대가 되고 한번 어머니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 어머니가 주신 용돈이에요 그리고 안에 편지가 있는데 편지는 보여드릴 수 없고 근데 뭐 크다면 큰 액수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쓸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당장 떠오르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주신 작, 작년에 주셨던 것 같아요 제 생일 선물로 저 선물이 가장 가깝게 기억에 남고요 윤딘딘님 자정에 대문 열고 밖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케이크에 촛불 켜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줬던 적 아하 선물은 그럼 케이크네요 축하 노래랑 이게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웃음> 그쵸 추억이 선물이긴 하죠 음. 그랑프리팡님 엄마를 위해 써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께는 제가 따로 어머니 생일선물을 늘 챙겨 드리는 편이고요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제가 쓰고 싶은데 쓸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어디에 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아마 평생 못쓸 수도 있어요 <웃음> 미네랄스토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네랄스토리님 들어오자마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으실까요? j222님, 반갑습니다. 권 이슬님은 저는 신랑한테 통장에 편지를 써서 줬는데, 하루 만에 써버리더라고요. <웃음> 전한달 동안 만든 통장인데. <웃음> 아, 그거 메시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그거, 송금하는 사람이 이제 보내는 메시지 14글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선물 받을 수 있죠. 조이 비영님 뽀뽀 선물. 아 뽀뽀 선물 간단하고 좋죠. 네 그리고 키레이나 님. 아저 생일이 11월인데 재수할 때 가족이랑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그냥 건너뛰자고 해서 내심 서운했는데 자정까지 독서실에 있다 나왔더니 친구들이 수풀에 숨어 있다가 아왜 이제 나와? 하고 케이크랑 촛불 꽂고서 나타났어요. 그거 보자마자 울었어아 재수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눈물 나죠. 어, 김쌍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으셨군요. 아, 여러분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왜 이렇게 생일생일 타령을 하고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웃음> 2019년 5월 24일 신민철 탄신일 전야제입니다. 2부라고 할수 있죠. 자 2019년 5월 25일 2019년 5월 25일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당일날부터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선물 보내주실 분들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받아 드릴게요 아 진짜 감동의 쓰나미군요 저는 진짜 감동적인 선물이 또 뭐가 있었는지 치... 당장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엄마 선물이 최고였습니다 자 다음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갈래? 별 보러 갈래? 별 보러 갈래? 듣고 올게요. 네, 볼빵, 볼 볼.. 볼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갈래? 별 보러 갈래? 듣고 왔습니다. 네. 별 보러 갈래? 22살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 22살 됐으면 좋겠는데 플러스 10살입니다. 11살이군요. 조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괜찮아요 뭐. 나이. 아 사실 괜찮진 않아요. 저는 나이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어 본인이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 나는 20대가 싫다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10대가 좋은 거고 20대가 좋은 거예요 30, 40대보다는 30대가 나은 거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애기죠 역시 저는 애기입니다 어. 아쟁은킴님 아쟁, 아쟁 김님. 계속 생각을 더듬어 봤는데 대학생 때 엄마께 받은 꽃이요 어. 대학생 때 기숙사로 몰래 오셨더라고요 애기처럼 좋아했던 감정이 다시 생각나서 기쁘네요 아이고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주신 선물들은 기억에 참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릴리 와이킴님 안녕하세요. 로드 치타님, 민철아 미리 생일 축하해. 치타 쓴거 보니까, 어, 오운인 것 같은데? 오운이 맞지? 고마워. 생일 축하해줘서 고, 아, 근데 생일, 여러분 지금 이거 쓰고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생일은 내일이에요. <웃음> 생일은 내일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제 인스타 피드에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 직업 방송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시간 괜찮으시고 주변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 방송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한국 직업 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그 채널에서 내일 라이브 방송을 10시 반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볼수 없으신 분들은 시간상 어, 아마 6월 첫째 주부터 그 방송을 TV에서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아마 이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미디어 이제 채널로 나가는지는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엉망으로 보는 mc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보러 와주세요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틈틈이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를좀 이따가 한번 듣고 올거예요 어, 어느덧 30분 동안 제가 제 생일 자랑한다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 올리브616님 올리브616 어, 올리브616님은 이제 대만에 계신 저의 오랜 팬분 중에 한 분인데 어, 저한테 멀리서도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받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인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아, 생일 25일이니까 선물 보내주실 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제가 행,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번 생일은 정말 많이 축하받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음, 취업방송에 취업한 민철님. 그러네요. 제가 취업방송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 촬영은, 음, 나중에 이제 좀 방송이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그 방송을 하는 이제 로케이션을 좀 공지를 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와서 보실 수 있게 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음. 어, 굿라이프님 아 굿라이프 sy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까보다 더 끊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요? 괜찮죠? 일단 괜찮은 걸로 알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모자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아 참... 뒤에 BGM을 좀 깔아놓을까요? 아까 처음에 틀어놨던 거. 네곧 생일입니다 곧 생일이라서 제가 생일 전야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뒤에 노래가 좀 깔리니까 너무 심심하진 않네요 아주 좋아요 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이제 두 곡이 남았고 방송은 45분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갑자기 너무 더워요 그죠 너무 덥죠 요새 준벅 케인 케인님 안녕하세요 어 선물을 보내주실 곳은 음, 저희 회사 주소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선물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일단 DM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인형이요? 네 인형들도 제가 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형들도 이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인형 선물해주신 누구누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히히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진짜 너무 배고파 다이어트의 배에요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12시 34분인데 배가 고파 원래 같았으면 뭘 먹었어야겠죠 근데 지금 먹을 수도 없어요 아 너무 배고파 근데 음 회사로 받을 만큼 선물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해요 <웃음> 모자는 어, 선물받았어요 이거를 만드신, 만드신 것같진 않고요 어디에서 구매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생일때 이렇게 좀 쓰도록 하려고 받아놨습니다 아몬드 아 견과류 참 좋죠 견과류 참 좋은데 지금 당장 견과류 어 효구ING님 안녕하세요 효구ING라고 읽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효나이닝님?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웃음> 모자 귀엽죠? 네, 제 생일 하루 전이라 이렇게 생일 전야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모자를 쓰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 이걸 할로윈 때 쓰고 나와도 괜찮겠네요. 정말 저는 할로윈을 즐겨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뭐, 외국 사람들의,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의 명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절? 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그거를 즐길 만한 큰 이유는 없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즐기는 게 할로윈이니까, 저도 올해 한 번쯤은 별일이 없다면 나가보고 싶네요. 할로윈 땐또 다른 부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효구잉, 효구잉님, 안녕하세요. 다음에는 기억하고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효구잉님 <웃음> 자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업방송 제목은 다스베이더라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MC를 맡게 돼서 내일부터 이제 첫 방송 라이브를 하고 1, 2와 녹화를 따로 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려면 라이브 방송을 보시려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어, 유튜브에서 한국 직업 방송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일 그거를 보시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편집된 걸로 아마 6월 첫째 주 정도에 올라올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봐주시면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어, 이런 게 어땠으면 좋겠다, 저땠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를 발전시켜주세요. 뭔가 프린세스 메이커 하시는 것 같이 아, 제가 프린세스는 아니죠. 어, 프린스 메이커라는 게임도 있었어요. 근데 프린스 메이커는 제가 해보지 못했고 어쨌든 육성 시뮬레이션 같이 저를 한번 키워주세요. 여러분들이. 굿나이프 sy님. 민철님은 최소 쓰리잡이시는요? 어... 그쵸 프리랜서긴 한데 제가 정확히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요 아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내일 하는 방송에 중간중간 저희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지금 한번 듣고 올게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올게요. 아픈지 네. 좀 말았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음안 맞는 거 들으셨죠? 네. 제가 어, 언제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 는지 궁금하시다면 내일 라이브 방송을 보시든가 아니면 편집본이 올라오는 걸 보시거나 아니면 TV에서 방송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아, 그 아까도 몇 분이 말씀 하셨는데 그 요새 스냅챗에 애기 얼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해봤어요 오늘 근데 저는 제아기때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제아기때 얼굴이랑 같이 사진 해서 올릴까 생각 중인데 무슨 <웃음> 무슨 아역배우 들닮았더라고요그 <웃음>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제 어렸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생겨서 저는 그어플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고 그거 말고 여자로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안되겠더라고요 저는 y09795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어, 25일날 제 생일때는 라이브를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을 텐데 라이브를 잠깐 틀수 있으면 틀도록 해볼게요 네. 그때도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웃음> 왜냐면요 5월 25일은 제 생일입니다 네, 제 생일입니다 황미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그 지금 저희 방송에 저랑 영화를 같이 찍으셨던 황미영 배우님이 들어와 계신데요 그 이번에 이제 방영하게 되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열여단으로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녹두꽃 방영하는 거꼭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황미영 배우님 연기 너무 잘하시니까요 보고 즐겁게 관람해 주세요. 아 모자는 직접 사신 건 아니, 아, 제가 산건 아니고요 선물 받았습니다. 이거를 직접 사면 조금 그렇죠? 약간 슬픈 거 아닐까요? <웃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20명씩이나 제 생일 전야제 방송에 들어와서 미리미리 축하 해주셔서 정말 감사. 어 녹두꽃이 아니래요. 뭐죠 그러면? 녹두전인가요 제목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정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아 녹두전 이라고 합니다 녹두꽃 아니고 <웃음> 녹두전 이라는 드라마에 저희 황명 배우님이 나오시 니까 꼭 다들 한번씩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해지또먹지라는 먹방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아 녹두전은 9월 방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챙겨봐주세요.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일 전야제 의 마지막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생일이라고 해갖고 막 생일 노래 틀고 이러면 조금 웃길 것 같아서 <웃음> 생일과 관련된 노래는 안 틀었거든요. 마지막 곡은 에릭 베넷의 Chocolate Legs. 들려줄게요. 발음을 너무 불린 것 같아요. 기림님 그리고 니네토 나인님 반갑습니다. 아니요, 녹화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12년 전쯤에 2007년에요. 오래전에 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신방과 친구 분이 누군지 궁금해 지는데요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우 여러분들 제 생일 전야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틀고자 한 노래들은 이미 다 틀었고요 음. 제 진짜 생일은 내일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이니까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축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축하해 주셔도 괜찮 고 생일 선물 많이 많이 보내주시 고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아 어, 이게 녹화의 마지막 일단 좀 틀어야 될것 같아요 오! 오늘은 이걸로 하죠 뭐 여러분 오늘 라이브 방송은 신민철 탄신일의 전야제 기념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음, 5월 24일 라이브 방송에 제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러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생일 당일날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성숙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예쁘게 행복하게 읽어 갑시다 나이 먹어 갈게요 아 나이? 나이? 나이를 먹어가면 좋겠어요 말이 너무 꼬였어요 이게 써놨어야 되는데 아, 괜찮은 말이 될 뻔했는데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 생일 전야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 생일날 봐요